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미국까지가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이 미국까지가 참가지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그것을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 아, 아, 오, 센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지금 왜 세냐? 아 오, 여러분, 보이세요? 집힌 거? 아, 오씨 뭐야, 안왜 아까는 안데왜 지금 무야 야, 나, 나무이여기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여러분,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 이제. 와, 씨. 피나는 보이세요, 여기? 피를 좀 닦고 왔는데, 여기 위쪽하고, 이 아래쪽, 여기가 피가 나요, 지금. 와, 이거 한번 창가자도 한번 물려봐야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집게가 좀 얇고, 길고, 특히나 이제 좀 구부러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창가자를 한번 살해볼게요 여기 한쪽은 갈아 꼈어요, 다시. 자, 혹시 모르니까 이, 이 친구도 한번 물려볼게요, 제가. 자, 비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자, 자 한번 물어봐. 어, 물었다, 물었다. 그래, 아... 어... 안 아픈데요. 여러분, 어? 전혀... 아... 여기... 어, 좀 아프다. 이거... 이좀 어, 아팠어. 확실히 찝히긴 해요. 찝히긴 하는데, 집게가 확실히 작아서 그런지 별 느낌이 없어요. 지금 살짝 아픈 느낌? 살짝 따가워요. 한번 생김새를 봅시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좀 흑갈색, 흑갈색을 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돌기가 별로 없어요. 돌기가 쪼 쪽에, 쪼 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 나 있으면 내일 쪽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나 있고. 그리고 여기 집게가 좀 뭉툭하고 짧아요. 되게. 자, 이쪽도 아까 물린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이쪽만 좀두 개.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이, 이게 물린 거거든요, 지금 요쪽이 진짜 하다 자,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여기 이제 피 아직도 나와요 피가. 와, 씨. 이렇게 하고 여기 두 개, 이렇게 딱 물렸고, 여기는 여기 두 개, 딱 물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가재들을 좀 비교해보고, 이렇게 악력 테스트. 제 몸을 이렇게 희생해서 악력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후까지가 문제가 돼요, 이 친구들. 와, 호선은 호전적이에요. 오, 씨. 이거 보세요, 이거. 벌써부터 싸우려고 하는 거 봐요, 이거. 근데 참가자는? 별 반응이 없죠 자 보세요 이 친구들은 싸워요, 무조건 싸우거요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좀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인사해